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채색연필을 활용해서 캐리커처 일러스트를 가볍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프리즈마 애니메이션 색연필 지워지는 색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할 거고요 굳이 이게 없어도 다른 연필 4비2비 어떤 연필을 사용하셔도 스케치를 하는 데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우기에 저는 채색하는 도구로 파바카스텔 수채색연필 12색을 준비를 했는데 꼭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색연필이 있으셔도 그걸 활용해서 채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더 전문가용 색연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더 좋은 뭐 채색 환경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뭐 이것도 사실 뭐 온라인에서 구매하자고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의 색연필 세트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저렴하게 활용을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<웃음>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제 수채화를 하거나 수채 색연필을 쓰거나 사실 그럴 때는 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물통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이도 수채화 용지나 좋은 켄트지 뭐 그런 거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두께감 있는 모조지 저렴한 켄트지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저는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지 않은 도구로 뭐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뭐 재료는 구할 수 있겠죠. 저는 주머니 사정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자 우선 스케치부터 지난번 영상에 다른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릴 대상은 김수안이라는 아역배우를 그릴 겁니다. 자 먼저 눈의 질루부터잘 확인을 해가지고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눈의 간격을 체크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눈의 크기도 체크를 해서 해줘서 이 안에서 한번 눈의 실루엣을 그려봅시다.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실루엣입니다. 인물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바로 눈이에요. 눈을 잘 표현해야지 그 대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원래보다도 눈의 표현을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. 특히 양쪽의 균형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눈 그릴 때부터 양쪽의 균형감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편이에요. 눈동자를 그릴 때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원이 균형있게 보여야 되고요. 그리고 양쪽이 균형감 있으려면 살짝 안쪽으로 몰리게 표현해주면 귀여우면서 보기 좋아집니다. 눈썹이 앞머리에 가려져 있어도 대략적인 위치는 체크해주고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아이를 그릴 때는 코의 위치를 너무 멀지 않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코의 크기는 눈의 안쪽 끝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은 코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정면에서 보이는 콧구멍의 실루엣을 신경써서 표현해주면 코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대상에 따라 인중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때도 있습니다. 입술을 그릴 때는 양쪽 입술 끝의 길이와 윗입술 아랫입술의 두께를 고려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얼굴형을 그릴 때는 턱의 위치와 그리고 양옆 얼굴 간격의 위치 찾아주면 이어주기만 하면 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아이를 표현할 때 목은 캐릭터같이 표현해주면 더 보기 좋아요. 사진에서 실사적으로 잘 안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앞머리를 표현할 때는 큰 덩어리별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머리의 실루엣을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니까 양쪽의 위치와 그리고 끝부분의 표현부터 먼저 해주시면 나머지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. 정수리의 위치를 너무 낮지 않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보기 좋은 비율을 찾을 수가 있겠죠 상반신을 살짝 표현해 주면 단정해 보이고 보기가 좋아요. 뭐 이거는 제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? 이 스케치는 거의 다 끝났네요. 가볍게 스케치한 거기 때문에 명암은 굳이 많이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 이제 가볍게 채색을 한번 해봅시다. 살색을 선택해서 피부톤을 깔아줍시다. 마치 화장하듯이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를 많이 해주면 효율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볼터치를 더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. 수채 색연필이 사실상 재밌는게 붓으로 물을 색연필 채색한 곳에다가 얹어주면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근데 어, 이 파버카스텔 12색에 내장된 붓은 별로 좋지는 않네요 물을 많이 쓰면 종이가 많이 울게 되고 무엇보다 나중에 종이 자체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량의 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물을 이미 묻힌 곳에 수채 색연필을 그리게 되면 약간 번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. 그것도 재밌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수채 색연필을 그리는 것보다 물이 묻었을 때좀더 발색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색연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하는 색연필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. 검정색은 물을 묻혔을 때 조금 더 진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 잘 활용을 하시면 멋진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색연필로만 표현하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수채색연필은 약간 수채화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부드럽고 서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인것 같아요. 제가 수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보통 아이패드도 많이 그리는데 수채화같은 느낌을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번에 수채색연필을 한번 써보니까 비록 저렴한 수채 색연필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런 어, 전문가용의 도구를 사용해 보고 싶기도 하고 요즘에 또 비가 또 많이 오는 장마철이다 보니까 추적추적 비를 느껴가면서 물을 써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그림의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한번 느낌을 내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